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맵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멤버들과 함께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블록 하나에서 살아남기. 미이님 안녕하세요. 조심해 여기 블록 하나니까. <웃음> 어. 아 우리 둘 오늘 우리 둘이도 하는 거지? 어? 그런 거지. 다른 애들은? 어, 다른 우리, 애들은? 우리 둘이 하는 거야 좁은데 뭐 다른 애까지 불러. 아! 아! 아! 아! 아! 조심해, 조심해, 10분, 10분! 어, 어, 어, 어, 야, 떨어지겠어, 어. 야! 오우 자, 오늘의 컨텐츠! 블럭 하나에서! 살아남기! 자, 오늘 블럭 하나, 하나에서 아주 넓게 네. 확장하는 그런 맵을 해볼 거야. 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흙을 캐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한번 캐봐, 누가. 우리 다 죽겠지!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먹어줬어, 잠깐만. 어, 어, 어, 어. 얘들아, 넓혀, 어? 넓혀, 넓혀. 와, <웃음> 야! <웃음> 이거, 나무로 도끼도 만들어가지고 넓히자. 이 블록이 계속 넓힐 수 있는 거. 어? 돼지, 도만 어? 돼지, 어, 야, 돼지. 잠깐만. 귀중한 식량이야. 어, 야, 그래, 나. 돼지는, 야, 이거 안 돼. 절대 안 돼. 넓혀, 넓혀. 넓혀. 너는 넓혀. 죽어도 돼지만, 돼지는 죽으면 안 돼. 그래. 얘들아, 내가 깰게. 내가 깰게. 됐다. 어, 뭐야? 자갈. 여기다가 됐다. 오, 야, 뭐야? 오, 어? 물이다. 아, 물다 아, 잠깐만. 이거 물. 이거 물을 여기다 뿌린 다음에 내려가서 응. 이렇게 아래를 막아야 돼. 이제 깨봐. 이제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블록이 안 흘러내리겠지? 와. 카주. 오, 깨끗하죠? <웃음> 어? 야, 아 뭐야? 우리 나무도 응. 심자 나무도. 좋다. 거의 다 심어. 여기다 심었어. 오. 야, 우리 땅 엄청 넓어졌다. 아까 한 칸이었는데. 야, 우리 저게 데... 사람을 야, 우리 돼지한테 이름도 붙여 주자. 이름 뭘로 할까? 아, 인념해. <웃음> 뭐래? 이 돼지가? 뭐래? 이 똥돼지야. 너희들이 색깔똑같네난 똥돼지야. <웃음> 이거 칭찬이지? 돼지는 귀여워 맞아 돼지 귀엽지 <웃음> 뭐야 베드랑이 아, 이거 뭐? 어떻게 쁘죠 아아 아. 업그레이드라는데? 아 업그레이드나 봐 이제 어? 뭐가? 뭐가 업그레이드되는 거지? 어? 우와 흙이 업그레이드됐나? 어? 야 뭔가 되게 빨리 캘수 있어 이제 어? 우와! 우와! 이거 나중에 어, 뭐? 그 울타리, 만들, 울타리 만들까? 우리 지금? 좋은 생각인데?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나무 줄 테니까 요루루가 동물을 관리해줘 어, 어 알았어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음. 여맨아 너는 할거 없잖아 나땅 나 넓혀야 돼 무슨 소리야 <웃음> 땅같이 넓이는 건 응? 시청자들이 재미없어 할 거야 어어 어, 그럼 난 뭐해? 응, 네가 동물을 관리해 이 동물 같은 녀석아 <웃음> 빨리 지금... 가서 가축 돌보지 못해? 그 내가 가축이라는 거야 지금? 아니야. 너는 가축들의 사육사 왕대장이지. 야. 뭐해? 빨리 누... 한 마디로 가축이라는 소리야. 아 니네 둘이 캐지마. 야, 너네들 너무 사이좋아보여. 나와 한 명은. 자한 명은 나흙줄 테니까 딱 넓히고 있어. 그럼 넌 쟤네 뭐해? 쟤는 개꿀빠네. <웃음> 어? 아, 널울빠라한 명만 캐면 돼. 이건 솔직히. 야 이거 흙 줄게. 여기 이거 빨리 딱 넓혀. 리아. 넓혀, 넓혀, 넓혀. 빨리 넓혀. 농땡이 피지 말고, 우리, 우리 멋진 집 짓고 살아야지. 내가 울타리 만들고 있어. 여기다가는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우와, 와, 뭐야? 닭무더기, 닭무더기! 닭, 어, 닭무더기 나왔어? 어, 소중한 닭 이러다가 당, 우리. 우리 동물이 쌓여서 죽겠다. 근데 이거 밤 되면 좀비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횃불 깔아! 횃불, 횃불, 횃불! 횃불 만들어! 횃불 만들어! 만들 수가 횟불, 횟불. 없네? 우리 그게 없네 생각해보니까 원목을 구우면 되지 조약돌은? 아 맞다? 어? 돌이 없는데 어떻게 구우면 돌이 구워? 없네? 응. 여기다 문달아 이제 됐다 오야 완성 완성 됐다 어, 소한 마리, 마리 더 했는데 어! 돌 나온다 돌 나온다 어 이제 돌 나온다 곡괴이 곡갱이곡갱이 만들어야겠다 잠깐 자 여기 가축을 다넣으셨나 어? 안 넣었네 아직? 요루루 아?? 너왜안 들어가 가축방에 뭐라 했냐고? <웃음> 우리 <한마디> 다 <웃음> 뭐 우리 엄마한테 다이놓다 <이룰> 뭐, 한테 일렬 것까지야 <웃음> 그럼 내가 좀 미안하지. 자, 횃불 좀 만들게, 얘들아. 횃불. 어 속탕이 두 개나 있네, 또. 음, 그, 뭐 나와 있는 버섯 수두 마리가 너무 얼쩡거려. 넣을 수가 없어, 근데. 아, 아쉽게 됐지, 뭐야? 야, 토, 야, 토끼도 넣어야 돼, 토끼. 너할 수가 없어. 아, 저기, 토끼 떨어졌어. 혼자, 자기가. 오오오오! 으아! 뭐야,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야, 뭐야! <웃음> 야! 야, 우리 전재야나 <전자가> 잃을 뻔했어! <웃음> 우리,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우리 모든 걸 잃을 뻔했어. 아, 여기 상자가 있어가지고, 또. 여기 상자를 좀 옮길까, 얘들아? 그럴까? 근데 좀 귀찮잖아, 그건. 그래, 니네가 옮겨. <웃음> 아무도 안 하려고 해. <웃음> 근데, 우리 나무가 어떻게 하나가 안 자라, 이거. 야, 어! 야! 어! 야 이거 근데 블럭 얼마나 이거 캤는지 나온다, 위에? 김니야, 285개. 나는? 어, 70개. 응? 음? 이상하다. 나 하나도 안 캤는데? 어? 아, 블럭 쏘 터치한 만큼인가, 또? 그런가 봐. 좀 넓혀볼까? 오! 아니, 아니, 아니, 가고 모자가 있어! 안 돼! 귀중한, 자원이야, 자원. 아. 잡어. 안 돼! <웃음> 아, 내 자원. 이게, 애들아 내가 알아보니까 최종 미션이 뭐냐면, 엔더 드래곤 잡기인 거 같아. 뭐? 아, 말도 안 되는. 아, 진짜로. 애들아 이거 진짜 엔더 드래곤 잡는 거야. 말도 아, 아, 안 된다. 끊이네. 지금이라도 도망칠까? 아, 아니야, 아니야, 애들아 이게, 리아가, 어 내가 알아보니까 리아가 블럭을 한 2만개 정도 캐면 가능할 것같거든 내가 또 이렇게 찾아봤어 2만개? 응 음, 2만개 너 지금 320개 캤으니까 이번 생엔 글렀구만 하하하하 <웃음> 그러니까 19,000 어 600개만 캐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일단 조금 땅도 많이 넓혔겠다 음 상자 위치를 바꿔야겠구나 저기 크리퍼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지? 와 철도 생겼어 음. 우리 야 이거 철이 생겼으면 이거 못 참는데 나못 참을 거 같아 철이 형이 구.. 구아 구아 구아 어 철이 생기면 나철 거물 못 참을 어, 거 뭐, 같아 철 거물 거미 왜 필요해? 어? 내가 왕이 되려고 <웃음> 여기서 <웃음> 이게 이게 까불고 있어 개소리 하지 <웃음> 마 까불고 있어 이 거미가 됐다 와 아까와 다르게 엄청 넓어졌어 야, 여기 도끼도 줄게 도끼 열심히 일하라고 선물 선물. 미안. 음, 도끼도 써봐. 아니 나무 캐때 도끼 써야지 그치. 어! <웃음> 야, 야 무슨 사악한 곰이야 애들아. 야야야야야 <웃음> 와! 와! 와. 오, 잘했네. 그래도 상자를 옮기기 잘했다 진짜 요루루가 정말 꼼꼼하구나. 그럼, 그럼. 어, 어,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어, 개가 어, 어. 양 죽인다! 야, 뭐야. <웃음> 내가 야, 양을 죽여. 어, 어떻게 야, 어떡해. 어. 양이 모두 죽었다. 와, <웃음> 아, 이런 개. 어, 스크래치. 어! 어! 야, 간 자원이야. 죽여. 어. 아니, 안 돼, 안 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저기로 안 돼. 아니, 아니, 아안 된다고. 야, 그거 뼈가루야, 뼈가루! 뼈가루였는데. 그래서. 뼈가루. 마음에 안 들어? 음, 마음에 안 들어. 야, 이 정도면은 아늑한 섬이 되섬 정도 된것 같은데? 그치? 그럼.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뭐, 이 정도 플레이 해봤는데, 다음에는, 음, 갑옷도 만들고, 어?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야지, 얘들아. <웃음> 좋아? 요루룩? 엔더 드래곤 잡을 생각에? 왜면하지 <웃음> 어, 다음에도 같이 해야지 우리 함께 해야지 아, 나갔어 <웃음> 나갔는데? 와, 야, 와 근데 야 김니아 봐봐 오늘 최고의 모범수 어, 제가 범죄를 저질러서 여기 왔나요 <웃음> <웃음> 아니 왜 아까부터 예 일만해? 말도 안하고? 이상하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값진 노동이 멋진 사람을 만든다 <웃음> 자 어쨌든 다음에 엔더 드래곤까지 잡는 프로젝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